나이스 빨갱이 뭔애병이다냐 미안해 친구 영미! 어머나 어? 야이식 최작가 아이쿠야, 미안합니다. <웃음> 오케이 아! 좋았어. 에휴, 너 어? 허엄해. 나 환장하겠네. 드레스 아웃다 이어노요. 옆돌 앞뒷방 다 있네 아이쿠 죄송요 헤헤 뭐 그정도 가지고 괜찮어 다이 잘 고르네 1점 이번엔 지돌 오호메 이거는 한대 맞고 가야 쓰겄다 잘 못했어요 아! <웃음> 비껴치기 오케이 3점 장타 가자 리 뱅크 <웃음> <웃음> 허허 뭔 빨다 말을 빼먹고 있어 와이쿠 <웃음> 안 빼먹었네요. 크쿠 이런 비에 라먹을. 누굽니까누굽니까 누굽니까? 원팁 반정도 주고 단단짱 더블쿠션 좋았어 아! 흠. 초크칠 좀 많이 하소 아니 공을 쳐야지 손가락을 치면 쓴단가? 아 금께 말해요 아! 칠거 없으니까 두 바퀴 한번 힘차게 돌려보자잉. 어? 허음 자네 인자 테이블 빵꾸 내볼라근가. <웃음> 저또 창피하네요. 살짝 닦아주고, 이번엔 진짜 제대로 칠게요. <웃음> 우온지랄 <우원> 이엠뱅이다냐 <웃음> 두께가 아주 주옥 같아서, 미안해요! <웃음> 야이 최작가 다고 <목소리> 시시해 미친 로 어. <웃음> <웃음> 와우. 아따. 찰치오.